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집 안에서 하는 거야 렇게 너도 피탈수 있어. 너도 피탈수 있어, 뭐. <웃음> 어. 얘들아. 나. 네? 요즘에 요즘에 너희들 운동도 잘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잖아. 네 집에서 운동 할수 있을 만한 운동이 뭐 있을까? 그 송중기 그는거 있잖아요. 뭐? 그 저거 뭐지? 어그 집에서 하는 그 야야야야 이거 나온 야피 쇼. 그거 야피. 나그그 같이 공유하는 거? 네 해외 네. 사람들이랑. 그러면 그런 걸로 운동해도 괜찮겠다, 그렇지? 응. 음. 응. 그럼 오히려 더지더 이기려는 그게 있어서 응. 더 열심히 달려서. 그거 게임하는 거였던데 보니까? 게임하면서 운동도 하는 거죠. 그니까, 러 게임, 그렇게, 네. 막, 연결, 온라인으로 네. 연결해가지고, 게임 같이,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응. 머리는 잘주네 그러면 그런 걸로 운동하면 밖에 안나가도 되는 거야? 네. 그쵸. 그렇죠? 밖에 안나가고 집에서도. 음. 응. 괜찮겠다, 네. 괜찮겠다. 그거나 혼자 산다해서도 나오는데? 아, 진짜? 음. 나 혼자 산다해서 어, 응. 산다 응. 그럼 그 자전거 사야 돼? <웃음> 어? 니가사시면 <웃음> 되겠네. 소원이사시면 <웃음> 되겠네. 둘이, 둘이 돈을 모아서 아빠한테 선물을 해. 소빈 오빠 80만 원 있어요. 80만 원어딨어 있어. 소원이도 <웃음> 100만 원 있잖아. 너가 어디서 통0했로 응. 대지적금통에 <웃음> <웃음> 100만 원 없어? 네. 그 정도도 없어? 네. 그 정도도 없는 사람도 있어? 네. 그래. 네. <웃음> 그서 사준다는 거야, 만드는 거야? 아 사준지는 거요안 사준다는 거나? 응. 아.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네. 응. 아. 진짜 안 사줘? 나. 네. 아빠 지금 진심이야. <웃음> 진짜 안 사줘?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갑자기. 야 아빠 제가 돈을 모아서 좀 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그냥 아무라도 <웃음> 그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 빈말이라도 그렇게 사준다 그래야지 아빠 기분 제가, 아빠가 제가 성인돼서 차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성인되면 저보다 더 좋은 게 나오겠지. 렇지너 성인됐을 때는 이렇게 뜨지드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할 수도 있어. 아니죠. 가상현실로, 아니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정신세계로 들어가서 진짜로 막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웃음> 막할 수도 있어. 어, 진짜 나. <웃음> 내 몸이 거기 가서 진짜 하는 것 처럼 이렇게 너 옛날에 아바타 알지? 혀브야 <웃음> 어, 네. 저거 요즘에 헤러이 하는 영상도 막 올라오던데 <웃음> 저거 뭐냐 자전거 말고 다른 걸로도 된데 우리 보드 따니까 보드로 헤럭이는 영상도 만들는거 그래, 롱로드로 해가지고 컨텐인것 같은데, 그래서 저거... 저거 패러디안뭐 영상 런던들을 찍어가지고 소개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안 네, 차라리 그 제대로, 제대로 된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음. 보여주면 좋것 네. 같은데요. 괜찮을 것같아를 해요. 그런 거 도전하는 거 요즘에 많이 해. 패러디 영상 어, 같은 거. 하이, 이거 효빈이가 먹겠다. 야, 너도 피탈수 있어. 그러니까 저런 거한번 해보자고. 네 괜찮지? 네 어! 저거 야칩이다! 효빈이 오빠 찍는 거, 그치? 할수 있다